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을 지키며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아담이 그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청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 후보로 짐승과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짐승과 새 중에서 아담은 자신을 도울 배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를 꺼내셔서 아담에게로 이끄십니다 여호 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 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깊이 잠드십니다 주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 신부인 교회가 나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부모를 떠나 신부와 한 몸이 되듯 아들께서 아버지를 떠나 신부와 한 몸이 되십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하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네므로 아담을 망하게 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의 돕는 배필인 교회는 부활 변화를 통해 개명의 진실함을 증명할 순교 증인이 되어 사탄을 멸망시키실 마지막 아담의 길을 예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의 시험을 이기라고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이므로 아담은 하와가 아닌 하나님을 돕는 배필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피조계의 전체에 깔려있는 범죄의 가능성을 없애시는 것이지 아담에게 잠깐의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아담이 하나님을 돕는 배필로 선택했더라면 아담은 죄의 종이 되지 않고 그 상황을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이해가 불확실하기에 범죄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아담의 상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죄가 아담에게 여전히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앞에 또다시 서게 된다면 그때도 범죄하지 않을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를 통해 죄의 해악을 드러내시고 사탄을 정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로 하여금 영원히 죄를 선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아담의 타락을 사용하십니다. 만약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을 피조물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선악과의 시험대에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죄를 대속할 수는 없으므로,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을 피조물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로 작정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은 아내를 그냥 내버렸을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이 창조를 완성하시기 위해, 선악과와 십자가를 통한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창조 전에 먼저 작정하셨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대속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고 죽음을 이기심으로 계명의 진실함을 증명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시간 속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뒤에 진행되어 나타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옳다는 뜻이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미리 아시고 십자가를 작정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천사들을 잊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을 만드시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완성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십자가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피조계의 시간 속에서는 아담의 타락과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교회의 승리와 창조의 완성이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시간을 만드시고 유지하시며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피조물들의 선택을 이미 아시고 영혼에서 그 결과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자로 인해 아담이 죽고 에덴에서 쫓겨나 결국은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피죽의 죄를 소멸시키시기 위해 아담이 범죄를 사용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의 표상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의 왕로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통해 아담의 죄를 드러내시고 드러난 죄를 이기는 본을 보여주셔서 아담으로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뿐 아니라 자유의지를 허락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마음 깊은 곳에 은밀하게 감추어진 범죄의 가능성을 대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드러내셨지만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도 아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으로 인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타락하지 않을 것이었다면 사탄도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로 범죄하지 않을 피조물이 없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피조물이 절대로 없다면, 계명은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사탄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자유의지를 허락받은 피조물들을 절대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피조물들은 절대로 범죄하지 않으며 계명을 반드시 지킵니다. 자유의지를 허락받아 범죄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피조물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절대로 범죄하지 않을 피조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수단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진실로 사랑하기 위해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죄의 쾌락을 선택할 수 있는 피조물이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역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이 죄의 쾌락을 선택하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죄의 쾌락을 선택할수록 점점 죄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수록 점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갑니다. 선택의 시간들이 지난 후에 피조물들이 더 이상 번복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선택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이 그 선택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피조물들을 각자의 죄값만큼 태우시고 다시 비존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온 피주물들을 영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의로운 천사들은 십자가와 부활 변화를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영적인 몸을 입고 천사처럼 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나타내주는 마지막 아담의 표상입니다.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은 여자를 버리지 않고 그 여자를 사랑함으로 여자와 함께 죽기를 선택합니다. 마지막 아담께서도 선악과를 먹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죽기를 선택하십니다. 마지막 아담께서 이스라엘, 곧 교회, 곧 신부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버림받으시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죄를 가진 자가 먹습니다. 과일 자체에 독이 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가 선악과를 먹는 것을 통해 그의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있음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지 못하여 자유의지가 완성되지 못한 피조물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완성되지 못한 피조물들은 언젠가는 선악가를 먹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피조물들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거절합니다. 곧 사랑의 계명에 통치받기를 거절합니다. 곧 사랑의 계명으로 통치하시는 아들을 거절합니다. 곧 사랑의 계명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못에 태우실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통해 존속할 피조물들과 소멸될 피조물들이 갈라집니다. 아들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자아가 죽는 자들만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들을 영접하는 자들만 십자가를 지고 아들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주물들의 생명이신 아들을 영접하는 피주물들만 존속하게 됩니다. 아들을 거부하는 피주물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받으시는 사랑을 나타내시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지 않으시는 한피조계안에두신 피주물들의 자유의지는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은 피조물들을 그대로 두신다면 피조물들은 시간의 연장 속에 언젠가는 범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빛을 주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한 빛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인 믿부사 너희가 감당시 못할 시험당음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을 지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냐 죄의 소욕이 없었던 첫째 아담 역시 선악과를 거절할 수 있는 충분한 빛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담 스스로 사탄의 미혹과 싸워 이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피조물들의 자유의지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시는 사랑의 빛으로만 완성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는 자들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려 하는 자들만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하려는 자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당신이 사랑을 나타내셔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범죄할 수 없는 상황에 두시는 것은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는 충분히 범죄할 수 있는 상황에 두셨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범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범죄하지 않는 것이 자발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주물들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죄할 수 없는 것들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주물들을 처음부터 절대로 범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피주물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할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범죄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피주물들을 절대로 범죄하지 않는 피주물들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범죄의 가능성을 품은 피주물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완성되지 못한 피조물들을 시간의 흐름 속에 계속 방치하신다면 피조물들은 전부 범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전부 죽이셔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창조를 시작하셨다면 모를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사 이미 완성된 창조의 끝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피조물들이 자유의지를 완성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은 피조물들을 영원히 존속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피조계는 창조주 안에서만 존속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창조주를 거역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심판받고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들이 영원히 살기 위해선 창조주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만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들이 영원히 살기 위해선 아들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중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이 자유의지를 완성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창조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을 버리실 수 없으십니다. 범죄한 인간들을 버리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첫째 아담을 통해 남자가 선악과를 먹은 여자를 사랑하므로 죽는 표상을 보이신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께서 선악과를 먹은 신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아버지께 버림받아 죽으시는 것을 첫째 아담이라는 표상을 통해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죽은 여자를 따라 선악과를 먹고 죽었습니다. 마지막 아담께서는 선악과를 먹은 여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여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첫째 아담이나 마지막 아담이나 여자로 인해 죽으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나 마지막 아담이나 선악과를 먹은 죄의 대가인 죽음을 당하셨지만 첫째 아담은 자신의 죄로 죽었고 마지막 아담께서는 여자의 죄로 죽으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아내가 죽었어도 아내를 사랑하므로 아내와 함께 죽습니다. 마지막 아담께서도 이스라엘이 타락했어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죽으십니다. 마지막 아담께서는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오사 이스라엘이 죄를 대신 지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에게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아담께서는 십자가의 피를 통해 참된 이스라엘, 곧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마지막 아담께서는 신부인 교회를 통해 뱀의 거짓말을 드러내시고 피조계에서 죄를 소멸시키실 것입니다. 신랑께서 신부의 죄를 대신 지시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신랑의 사랑을 아는 신부는 이제 다시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다. 첫째 아담이 여자와 함께 죽음으로 마지막 아담께서 첫째 아담을 대신하여 아버지께 버림받으셨습니다. 마지막 아담께서 첫째 아담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거짓말이 폭로되고 죄의 실체가 드러나며 자유의지를 허락받은 피주물들이 죄로부터 등을 돌려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모든 피주물들은 이제 다시는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담은 여자를 돕는 배필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을 돕는 배필로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여자는 보혜사가 아닙니다. 아들께서 보혜사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의 자유의지를 완성하시기 위해 아담의 잘못된 선택을 사용하십니다. 이제 아들이 피로 피조물들의 자유의지가 완성되고 죄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창조는 완성될 것입니다. 아들께서는 아들에게서 난 교회를 신부로 삼으시고 신부의 돕는 배필이 되셨습니다. 신랑기로부터 다시 태어난 첫째 아담, 곧 신부, 곧 교회는 신랑이신 아들을 돕는 배필로 모시고 신랑께서 창조를 완성하시는 일을 돕습니다. 신랑께서 선악과로부터 피조물들을 지키시는 일을 신부가 돕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관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